전업투자자의 넋두리 작년 5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과일 장사를 하려고 하여, 물론 돈을 벌어 저의 최종 목표는 금융시장에서 먹고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서울 경기도에서 유명한 야채과일 전문점에서 일도 하였고 대구로 내려와 제대로 장사해보려고 상가를 알아보니 적어도 약 1억 이상은 좋기 필요하더라고요. 수중에 천만원도 여유 돈이 없는데 1억이라니. 그러다가 잠시 풀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회사 다닐 때 우리 회사 납품업체 사장과 저녁을 한끼 먹는 데서 저보고 뭔가 아는 게 많은 것 같다고 하면서 향후 5년 정도 후 자기 아버지한테서 물려받는 재산이 한 5억은 된다고 그때 자기가 투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용돈 줄 테니까 귀식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아 세상에 실력이 있으면 돈은 어디에서든 생길 수가 있겠구나를 잠시나마 느끼고 업체 사장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잠시애 생각도 나고 하여 모증권 사이트를 방문하였는데 저에게 다시 투자를 하게 한 결정적인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투자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투자활동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었습니다. 왠지 글을 보니 파생시장에서 약 5년간 살아남았고 돈을 벌었을 것 같았으며 막연하게 투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통화를 해보니 정말 규양도 있고 확식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가면 한번 방문해도 괜찮겠냐고 물으니 그렇게 하라고까지 하길래 며칠 후보일도있고하여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자기가 사용하는 일부 화면을 잠깐 보여주는데 그때는 그 화면을 잠깐 보아 소중한 걸 모르고 그냥 대구에 내려와 나도 나름대로 그분의 전철을 밟으려고 공부를 하니 그분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느끼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나의 과일 장사에 꿈은 잠시 접어두고 파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집사람의 동의와의 약 3개월 동안 프로그램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원래 1개월 동안만 공부하겠다고 집사람한테 동의를 받았는데,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길어졌습니다. 한참 더운 여름 날씨에 회사도 그만두어 생활비도 부족한데, 프로그램 개발에 3개월 동안 매달리니 심적으로는 부담도 컸지만, 다시 일하러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결과물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만든 것이 A4용지로 야기 페이지에 달하는 매매 도움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제가 항상 머릿속에 있던 파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없을까? 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얻은 것 같은 기분에 정말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여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과거에는 돈만 있으면 다시 한번 잘할 것 같았는데 당시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매매 신호 개발 프로그램도 없으면서 돈만 있기를 바란 것을 생각하면 아직 고수가 되려면 멀었다는 것을 느꼈고 역시 사람은 여러 사람을 만나던 지간에 하여튼 계속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현재 여유자금이 별로 아니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투자자금 1600만원대입니다. 물론 모두 빚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전세자금으로 마이너스 대출과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내의 동의하에 이 투자금액 1600만원이 손실을 보아 1500만원에 이르면 투자를 미련없이 그만두고 다시 회사에 가든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아내에 약속하고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올해로 증권시장을 안지가 만 7년이 되었네요. 최근 선물한 계약정도 매매할 자금으로 선물 투자를 하면서 약 2개월 동안은 고전하였습니다. 손실도 조금 보았고요. 처음에 조금 잘 되다가 하루 약 60만원대 손실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돈에 겁을 먹어서 그런지 며칠간 조금의 수익이 나다가 큰 손실 한 방에 힘들게 얻는 수익이 손실로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실력을 떠나 심리적으로 힘들어 안되겠다 싶더라고요돈의 겁이 들어가 있으니 일일종가 기준으로 방향을 맞추어도 장중 손실폭을 감당하지 못해 악순환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 우연찮게 옵션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일단 1500만원을 풀러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하니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하여 매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투자자금이 여유자금도 아니고 또큰 손실 한 방이면 나는 사망이라는 각오로 매매임만이 조심스러워지고 하루 베팅 금액도 가급적 약 30에서 200만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옥션은 함부로 다루면 위험한 무기이지만 위험관리와 마음관리 등을 잘하면 주식이나 선물보다 훨씬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모증 권사에서 옥션 투자로 2개월 만에 약 2500%의 수익률로 1등을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2500%의 수익률이 나온지를 조금이나마 옵션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옵션은 엄청난 수익도 가져다 줄수 있지만 엄청난 손실도 가져다 줄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위험관리와 마음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향후 여의자금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면 옵션보다 오히려 선물로서 분할 매매하고 싶습니다. 파생시장은 제로섬게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파생시장은 흔히 제로섬게임이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에게 불리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중 첫째가 적은 투자자금으로 인하여 개인이 심리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맞추어도 손실나는 동안 버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익 발생 시에는 짧게 가져가는 성급한 이익실현과 손실에는 관대하여 손실을 키워 결국 자금만 쪼그라드는 것은 아닐까요? 저 역시 선물 한계약 매매할 때 일일 방향은 나름대로 잘 맞추는 것 같은데도 장중 심리적으로 버티지를 못해 장중 손실로 청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가까지 버티고 있으면 손실이 수익으로 전환되는 것도 수도 없이 경험하였으나 그 시간 동안 버티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수익이 나면 수익 낳는 것에서 수수료를 빼야 저의 진정한 수익이고 손실이 나면 손실 난 것에서 추가로 수수료까지 플러스하여야 손실이니 파생시장은 절대 제로썸 게임이 아니라 개인에게 불리한 게임입니다.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지만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는 파생상품 거래시 수수료가 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격에 사서 그 가격에 청산해도 손해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불리한 게임을 개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변화시키려면 최대한 매매 타이밍 포착을 잘하여 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의 승부사처럼요 이것을 위해 개인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집사람에게 매일 일주일 단위로 금요일 장마감 후 투자 결과를 보고합니다. 집사람이 회사 다니는데 한 주간 투자 실적을 메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투자도 신중하게 되고 정신무장도 언연중에 하게 되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주식을 하던 파생을 하던 가족과 함께 투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내닷없이 혼자서 몇천만원 몇적을 손실보고 난후 아내에게 손실 봤다고 통보하면 가족으로서 배우자로서 얼마나 황당할까요. 제가 증권사이트의 글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가족 몰래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봐서 난처한 상황을 많이 봤는데 가급적 내가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자금은 어느 정도 인가 등을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사람에게 보낸 예의보고 내용입니다. 매매일치 보고 첫째 주 월요일 금요일 매매손익 보고서 매매수익 54만 3천원 매매손실 0원 수수료 비용 14만 7440원 순손익 39만 5560원 매매일치 1. 사람이 욕심이 생겨 주중 내내 수익금액에 만족을 못했는데 오늘 금요일 마지막 날 나름대로 주중 제일 많이 수익을 내어 깔끔한 마무리를 하여 기쁘다. 사람이란게 간사해서 그런가 수익이 나면 자꾸 탐욕이 생기고 손실이 나면 공포가 엄습해와 매매 주눅이 들고 항상 느끼고 되새기지만 수익도 수익이거이와 마음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구나. 2. 최근 옵션 매매하면서 일취일장 하는 것 같아 이번주도 만족해하며 2시 20분 현재 매매를 일찍 마무리를 하여야겠다. 3. 저번주는 일단 자신감을 찾자는 차원에서 일주일 내내 연속 수익을 내자는 것이 첫째 목표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누적 수익을 내고 장을 마감하자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는데 둘다 목표를 달성하여 만족해하였고 이번주는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내는 것에 목표를 두었는데 목표 달성하여 기쁘다. 하나님이 나의 정성을 알아주시는지 하여튼 나날이 발전하여 감사하다. 이상 저의 투자 넋돌리 줄일까 합니다. 밤도 깊었고 눈도 아프네요. 하여튼 나름대로 선물 매매하면서 주눅이 들어 있던 저의 마음을 다 잡고 싶고 옵션 매매하면서 기분 전환이 좀 되었는데 심기일전하는 계기도 만들겸 투자 넋돌리를 하였습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심기일전하여 이 시장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일반 회사에는 가고 싶지 않거든요. 이 힘들고 외로운 증권시장에서 개인들이 많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서로 위로하며 힘냈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